최고의 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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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비종교인 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이네요. 우리 그 양이삼 TV랑 지금 촛불행동 TV, 촛불전진. 이렇게 새 채널에서 원래 방송을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촛불전진 빠지고 촛불행동 TV랑 양이삼 TV만 독점 계약하는 걸로. <웃음> 사실은 양호사님이 소비한 방송인데 저희가 지금 무단송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웃음> 내가 정지 먹었어. 정지, 내가 정지 먹었어. <웃음> 무단송출 당하고 정지 먹고 정말 많은 일이. <웃음> 무단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촛불행동 TV 제가 지금 매번 들어가서 찾는데 바로 안 나와서 너무 아, 답답합니다. 아니, 나오기는 하던데 요새는. 아 그래도 아, 조금 스크롤 내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포기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 어떡하죠? 아, 포기하지 아니. 마세요. 네. <웃음> <웃음> 좀 있으면 개국이니까 4월 19일, 그죠? 네, 뭐 개국하고 방송이 아. 좀 늘어나면은 달라지겠죠. 예. Yeah. 좋네요. 네. 아, 박은 박우... 그러잖아 네. 우리 장국장님이 좋은 소식이 있다. 나아아 지금도 약간 토 나올 것 같아요. 뭐도 몰라요. 감동 기복도 너무 심하고. 네, 아 음. 원래 심했잖아. <웃음> <목마> 어, 그렇죠. 우리 장국재님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목마> 나 여러분 새 생명을 축하합니다. 완전히 두몇 어, <웃음> 주? 1 1주 됐습니다. 1 1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좀 네. 보통 어른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그렇고. 네, 저는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심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냥 마음 놓고 살기로 했, 했고. 그냥 약간 오늘 걱정되는 건 방송 중에 막 목사님 되게 진지한 얘기 하시는데 갑자기 우. 이럴 수는 있을 것같은 괜찮아요. <웃음> 아, 그렇죠. <그럼. 웃음> 그거는 그쵸? 근데 입덧은 원래 뭐 음식 냄새 맡아야 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네. 말에도 입덧이에요? <웃음> 가능한 얘기입니까? <웃음> 아니 제가 <웃음>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한 너무하네. 게 이거 <웃음> 응. 진짜 뻥 아니고. 아니, 윤석열... 내가 앱자고 만들다가 아, 내가 정광훈이도 아니고 말을 하는데도. <웃음> <웃음> 아, <웃음> 나 그게 또 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 너무 제가 보니까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쁠 때그 윤성열 사진 계속 보니까 그거 보다가도. 우, 그건 태균이 너무 안 좋겠다. 그렇죠. 지금 그게 최악이고 그래서 음. 너무 너무 감동적인 이런 얘기 들었을 때도 갑자기 욱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그건 약간 이상한데. <웃음> 처음 듣는 <웃음> 얘기다. <웃음> 네, 진짜 입덧을 이용하시는 거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불편할 <웃음> 때이덧하는 <이따 타는> 척하고 <웃음> <보드>, 보도도 듣 못한 <웃음> <않아요>? 얘기를 제가 <웃음> 네. 너무 좋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해서 여 너무 좋을 때 진짜 좋을 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응. 네그 네. 네. 네. 우리 건강하게 아이를 순산할 수 있게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응. 순산까지는 아직 멀었고 <웃음> 이제 <웃음> 건강하도록 자 그러니까 아이가 아,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네. 건강하게 그게 중요하죠 지금은 지금은 12주 정도면은 거의 이렇게 흔적만 있을 정도 아닌가요? 지금 한어 근데 제가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이만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나 크다고 벌써? 어, 그러니까 이제 4cm에서 5cm, 5cm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4cm에서 5cm가 어떻게 이만큼이야 <웃음> <웃음> 야, 이거 <이건> 15cm야. 아니, <웃음> 아니요. 이거 5cm. 5cm. 이게 어떻게 5cm야? 이거 5cm. 이거 완전 5 c m 여러분, 5cm는 요 정도예요. 이한 마디. <웃음> 네, 아, 한 마디입니다. 내가 지금 10cm. 보여 줄게. 10cm가 얼마나 되는지. 10cm. <웃음> 잘 있다면 이렇게. 요 5cm가 이제 얼마 거예요. 뭐두마디네두 마디. 어머 어머. 어머 아, 5cm. 아 제가 생각할 때 5cm인가 5cm. 아, 5cm. 아, 5cm. <웃음> 그러니까, 네. 아니, 이 정도면 10cm. 그렇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아, 좀 실망인데. 약간 입덧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네, 음. 그래서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너무 그러니까 초음파하는데 찍고 막 이러니까 임신했으면 너무... 이제 뭐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진짜 주변에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임신했다고 그렇죠. 다들 뭐라고 못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웃음> 저희 같이 하고. 일하는 상사님이 진짜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음. 참고, 참고 있겠다. 네, 그렇죠. 약간 최고도 좋으시고 약간 마동석 같은 분이신데 아. 어디 가서 혼자 때리고 건강하게 오잖아. 아이 순산하시길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데 아이가 누구를 닮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웃음> <웃음> 저 닮으면 너무 귀여울 것같아 근데 성격은 이제 DNA 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그치. 얼굴은 상관없다고 봐요 아, 그말씀니다왜얼아 어, 어... 성격이 <웃음> DNA처럼 나오죠 오 그게 문제인 거야 <웃음> 뭔 소리야 지금 <웃음> 그 문제가 시간인데 어? 걱정이 어, 많이 되네요 어, 저 남편이랑 좀 섞일 거니까 아이를 약간... 가졌을 때눈가를막 네. 미워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요 <웃음> 진짜요 어저 그러면 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맹건이 닮을 아. 수 있겠다. <웃음> 나 미워했어? <웃음> 나 미워한 줄은 몰랐네. 네, <웃음> 오랜만. 오랜만에 보니까 있는. 참 히히 낙낙게 아, 네. 기분이 좋네요. 좋다 네. 아유, 참, 네.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로 좀 시작을 <웃음> 네. 아, 쓸데없 하면 좋겠다고 어. 이제. <웃음> 새 생명 얘기 끝났고 <웃음> 쓸데없는 얘기로 시작을 했으면좋겠무좋 <웃음> 요즘 목사님 어떻게 지내지? 궁금한데요. 저요? 음. 저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웃음> 요즘은 아, 조영이 네. 산다고 하기에는 방송을 너무 많이 하시서 오히려 방송 쪽에 <웃음> 너무, 너무 진출을 많이 하 네. 너무 많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얼떨결에 시작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힘들 진이 빠지네 한 시간 반 노래 부르는 아, 게 아, 쉽지, 쉽지 않은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이렇게 떠드는 거랑 좀 달라 어, 노래는 아. 계속 진짜 힘을 다 해가지고 음, 이렇게 쏟 써다 내야 되니까 그게 어제도 피곤하다 어제까지 피곤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일주일에 한 하시는 네. 거죠 네. 아, 일요일마다 그러면 진짜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요일 바쁘잖아요 네. 그니까 그니까. 예배드리고 가서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성경 공부를 <웃음> 항상 하는데 <웃음> 와.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진짜 쉴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와. 왜냐면 낮게도 라이브가 있거든 아. 원래 라이브. 아, 네. 맞아, 라이브 그 라이브를 마치고 아. 바로 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아피곤하더라고 지금도 좀쉬은그 여파가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도 이게 부담이 계속 생겨. 사람들이 막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반응이 좋잖아요. 저 진짜 저도 좀 계속 들 현장에도 사람들이 계속 오시는 거죠. 네. 어. 근데 실은 현장에 있으면 더 좋아요. 원래 음악이 아. 그러잖아요. 근데 나 그러니까 저도 마치고 방송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아, 왜저 별로네.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 맞아요. 음 근데 네. 현장에서는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막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하는 어. 소리가. 근데 실제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 과장하는 게 아니고. <S> 음. <S> 훨씬 더 좋아요 현장. 오, 음. 오 다솜이 현장 한번 진짜 가보고 싶다. 그 남양주 스튜디오에서 그쵸? 하시는 별래 네. 별래. 음, 아니 그래서 내가 우리 우리 그 뭐야 국장님이랑 우리 지영 청무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다음, 다음 다음 데려가려고. 다음 한번 데려가려고 한번 해보려 그랬지. <웃음> <웃음> 저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되게 진지하게 음. 장재희 국장님, 화음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음. <웃음> 댓글을 달아보 솔로로, 솔로로 써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아유. 아니 아니 아니, 뭐 아니 옆에서 이렇게 맞추고 솔로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써먹어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오네. 우리 백자님이 셔야. <웃음> <웃음> 백자님이 쉴때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백자님이 뭐랬지 알아?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요 <웃음> 아, 그렇 이제 솔로로 손을... 노래하기에는 좀못찬 음, 타입이죠. 네. 아, 약간...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그 갑자기 이랬어. 그랬어가지고 조금 가능성은 보였어. 어. 그래서 제가 가능성은 보여서 뭔가를 해볼 수는 있겠다. 어. 근데 네, 약간 이제 총무님이 더 잘한다 그러길래 아, 총무님이 더 잘하신다. 그럼 입고하는 거지. 맞아요. 여기는 네. 여기는 한 시간 반을 떼우기에는 좀 <웃음> 위험해, 위험해. <웃음> 위험해. <웃음>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는 거는 총무님이고 장국장님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웃음> 맞아. 요 그래서 둘을 딱 사이드에 두고 목사님이 안정적으로 진행만 하실 수 있다면 어, 좋네요. 방송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이제 노래만 부르기 힘드시면 제가 타이사이에 이제 데 그게 음악방송이라 아.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돼 <웃음> 짜증나 그러면 <웃음> 쟤는 안만네 안 쟤는 데려가면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림으로 총무님 노래 부를 때 옆에서 뭐 아, 이런 그런 거그 선글라스 끼고 왜 장기하와 아이들처럼 그런 거또 별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시켜야 되지 않을요 나무 일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음. 할수 있어요. <웃음> 나무 일. 나무. <웃음> 제가 지난번에 방송 아, 그 집회 사회 볼때그삿그 그 마지막에 진용호 목사님이 나와서 발언하셨는데. 네, 네, 네. 음. 그 이제 멘트를 그렇게 쳤거든요. 사대사재단 분들이 그 태진 9호 거시고 모두 다 천주교 이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해달라. 윤석의 태진 집회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나오셨다 음. 이렇게 얘기했다가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왜? 왜요? 왜? 그러면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농담 농담이니까 농담처럼 음 하는 진담인데 음 약간 종교 갈등처럼 보였나 봐요. 그게 아 제가 종교의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발언 음 같이 되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아우, 굉장히 어떤 시민분이 불쾌해하시면서 어, 어떻게 그런 어, 가벼운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음 어, 갑자기 목사님 분이 생각났어.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슬프다. 그 이제 제가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으시고 음. 또그 중에는 조금은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미틀려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음. 예민하신 분들 네, 예민하거나 음. 근데 전혀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고 음. 그런데 뭐랄까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하지? 수가 있지? 이런 이런 그래서 아 진짜 사람이 다양하구나 <웃음> 아 근데 제가 이 멘트를 이 검토를 받았는데 음. 어 연출하셨던 연출님께서 어이 멘트 좀 위험한데라고 하셨거든요. 그데 아, <웃음> 음, 음. 에이 뭐 농담인데 어때요? 이렇게 하고 아, 제가 그러면, 가벼운 어 마음으로 했다가 바로 그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어아 연출님만 들을 거예요. 교는 종교는 <웃음> 예민합니다.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집안 식구끼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웃음> 네. 줄리 얘기를 잘 들으셔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그 얘기를 왜했냐면그전두환 음. 손자 얘기가 네. 오늘 또 주제예요. 맞아. 너무 전, 해보고 싶었어. 음전우원 씨가 음. 종교 이게 신앙을 얻으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게 됐다. 맞아요. 뭐 이런 이제 멘트를 쳐서 기독교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질문을 <웃음> 본인 준비했는데 제가 정리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웃음> 오케이 좋아요. 전우원 씨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자라온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전두환 밑에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전두환이고 아빠가 전우용이고 음. 그리고 전우용은 엄마. 저기 아니에요? 전우용. 저 역사학자님. <웃음> <웃음> 전재용, 전재야 어떻게 해.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냐야 야, 진짜 예리야 야. 야. 아 예리야 전재용 교수님, 전재용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 전재용 전재용 님죄나 얼마나 회원. 잘 아시는, 나는 아, 아, 사인들 죄송합니다 <웃음> <나> 이거 셔츠, <웃음> 셔츠 만들어서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웃음> 10만, 어 10만 찍으면 사과드립니다 네. 아무튼 전재용인가요? 전 전전 재용 전재용, 그럼 막 근데 막 보니까 집안도 되게 어쨌든 부러하게 잘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러진 않았겠지? 근데 막 제가 인스타 처음에 떴을 때 들어가 봤는데 진짜 인스타 피드가 다 기독교 그건 거예요. 아 맞아 말씀. 맞아. 아, 저는 나는 좀 위험하게 보는데. 어 네. 하나. 근데 약간 진짜 거기에 뭔가 찜찜하죠? 어, 심심치 그런 느낌도 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음. 고민이 좀 있었어요. 네, 네. 목좀 뭐, 궁금하다. 목살이 어떻게, 어, 목살도 어. 이게 심리 분석도 어. 달인이고. 어. <웃음> 심리 분석도 나. 아니 나이 심리 분석이라고 하면 김태형 소장님 앞에서는 난 네, 깨갱이기 때문에. 분석가 <웃음> 나야 이제 그 어깨 넘어로. 다양한 분석가, 다양한 분석가. <웃음> 어떤 <어깨너머머로> 하나의 전공이라기보다 <웃음> <적응이라면서> 다양한 분석가를. <웃음> 나는 어깨 넘어로고. 지금 약간 쓰기 시작하셨어. 여기 아. 이렇게 김태형 선생님도 이거 막 분석하실 때 이렇게 쓰시던데. 그죠? 이렇게 심리 분석하실 뭐, 어, 그래? 때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니 나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음. 자꾸 걔 이상 말을 하다 보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오 네. 저희는 주로 그냥 잊어버려요. <웃음> 해놓고 다 이제 옥살이가지 다 맡기고 그치. 이제 그 역할은 내가 해야지 내가, 내가 돈 내는데 내가 해야지 <웃음>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돈도 많이 하는 거지 제일, <웃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장님 여서 착취당하는 사장님 이런 거죠 그래서 전우원씨 보면서 좀 어떤 어떤 음, 느낌이셨는지 일단 맞아. 궁금하네요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의심이 잘안 돼요. 그 음. 전우원이라는 친구의 어떤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들이, 음. 음, 저도 이제 실은 이제 못 만났어요 아직 한번 음. 만나보려고 아, 네. 만나보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신 기독교인이니까, 음, 맞아. 또 신앙인으로서 실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렇게 아주 그 훌륭한 태도를 가졌지만 음. 뭐랄까 아직은. 그다 성숙하다 음, 음, 이래 보이지가 않아서 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음. 만나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못 만났고 음. 또뭐 제가 먼저 그렇다고 연락해가지고 무대가 뭐 먼저 보자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상하고 음. 그런데 <웃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어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놀랍다. 기독교 신앙 지금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주둥이 신앙이다. <웃음> <웃음> 오늘도 논란의 논란의 <진짜> <웃음> 괜찮아, 내가 목사인데 뭐, 내가 <웃음> 내가 내 꼬욕하는 데 뭐. 논란이래. 네. 굉장히 선정적인 <웃음> 장식이. 아니 내가 전방송인. 아니, 아니 내가 불교나 카톨릭을 이렇게 얘기하면 <웃음> 그치, 큰일 나지내 어, 종교 내가 깐다는 데 뭐. 민주당 뭐, 당원이 민주당 까는 그 거. 뭐가 문제야. 심장이 덜컥 예. 왜그냐면 이게 어떤 그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할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음. 그 종교 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음.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음.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음. 자 입으로 구원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음. 증명할 길이 없어. 그리고 입으로만 말하는 건 너무 쉬워.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이렇게 커진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개신교가. <웃음> 카톨릭은 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행위 종교라고 하는데 개신 쪽에서 이제 비판을 할 때, 음. 그니까 행동이 중요하고 신앙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오히려 그걸 더 강조하는 편인데, 음. 그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그 아버지라고요. 전우원의 아버지. 음. 아 기독교인이죠? 아 맞다 응, 목사. 목사 맞아요?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고요. 어? 네? 아직 목사 한신 안 받았어요. <웃음> 전도사예요. <웃음> 예. 그래서 이런 거요? 예 <웃음> 그 방배총신이라고 그래. 거기 전신이 방배총신이었고. 네. 어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있잖아요. 아그 백석신학 백석대학교 <웃음> 신학과의 신대원에서인지 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아, 음. 근데 이 아버지 전재영이야말로 음. 주둥이 신앙의 극치다. 음. 전재영이 가서 뭐한거 있어요? 아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혹은 자기가 정말 전우원처럼 5.18 묘지에 가서 사죄를 하거나 음. 그 유족들에게 사죄를 한 적이 없잖아요. 없 네. 맞아. 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면 다 입으로만 믿어. 어. 입으로 입으로 씻으면 땡이야다 주둥이 신앙. 네. <웃음> 주둥이 신앙이라고 이것 좀더 과격하면 주댕이지 주댕이, <웃음> 주댕이 신앙인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처럼 돼버렸다고요 음. 심지어 거기다가 행동을 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놈도 있어요 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전우원 같은 친구가 나왔다 음. 저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 삼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맞아.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교리와 분위기를 느꼈으면 절대 멀쩡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왜그랬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도 그래서 관심이 그게 관심 맞아 강하더라고요.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런데 이제 김태영 소장님이 그 부럽죠. 말씀하시더라고 누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데 음 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어머니가 음그 친어머니가 그 중에서 그집안에서 가장 멀쩡하고 음. 그래서 어머니가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끼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 스스로가 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실은 뭐냐면 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음. 신앙과 내가 고민하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데 그럼 믿기만 하면 땡이야 음. 뭐~ 이런 고민들 제가 고 했던 고민들처럼 친구도 자기 그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 할머니가 하는 행동, 부모가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아닌데 그런 갈등이 그간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갈등에 정직하게 반응한 거다. 음.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아프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기의 일이고 자기의 피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집안의 그렇지 그 쉽진 않죠. 네. 그런데 그것을 정직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때 역할을 한게 신앙이 아니었나.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오 네. 성경에 음 사게오가 나와요. 사게오라고 사게요. 사사사게 사게요. 사게요. 사 사게요. 사게는사 착해요. 착해. 그런 분인가 요 진짜 님이. 착해요. 아. 네, 원래는 원래는 되게 그세리로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음. 그시대그 아 시대의 세리들은 헌금 걷는 사람. 헌금이 아니라 세금, 세금. 음그 시대의 세리들은 얼마나 걸었냐면 그 평균 뭐 심하게는 한 42% 세금을 내기도 했다고. 와 <웃음> 그래.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걸더 얻는 거야. 음.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뭐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야 될까 어, 네. 근데 진짜.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는 거거든요 음. 당시에 일본에다가 침입하고 같은 거예요 쉽게 음. 말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마 유대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데 음.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줘요 음. 키가 작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여리고의 삿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 나무가 있거든요 음. 아마 그 나무일 거다 하도 크고 오래됐으니까 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그 불러 음. 그러면서 뭐 어떻게 냐면 내가 혹시 그렇게 남의 것을 잘못 갈취했으면 제가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래요 네배 (47프로의) 네 배면 진짜 오 대단한데 네, (47프로가) (47프로를) 냈는데 거기서 더 받았겠지 음. (47프로는) 아니고 음. 그 사람이 가져간 건 (47프로는) 아니겠죠 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낼 때가 그랬다는 거고 네 음. 배를 갚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의미가 커요 음.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두 배만 갚으면 돼두 배만 갚으라고아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남의 배. 것을 갈취했을 때 했을 때는 훔치거나 음. 그렇게 했을 때는 부당하게 치였으면 근데 얼마 안 되네 두, 두 배를 못팔배왜뭐 음. 네 얼마 안 돼? 이 억만 0 0만원 했으면 0 0만원 토해내야 되는 건데. 아너 KTX 저기 무역 신차 안 해봤어? 그거 3 0 배잖아. 그배 아니에요. 배, 3 배. 아, 그러니까 만 원이면은 0만원 내야 돼. <웃음> 내가 <웃음> 제가 이거 뭐이고의 <웃음> 성사를 하자면. <웃음> 한 두세 번 그렇게 무료 아, 위임승차로 타고 다녔다가 한번 걸려서 다시십 10만원 내서 저는 이제 제감내고 다닌 걸로 그렇네요. 네. 아주 아주 큰 돈입니다. 네 그렇네요. 생각보다 큰 돈이네요. 음. 세 배를. 그런데 두, 두 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는 네 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음.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 같으면 어떻해요 <웃음> 아 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이 안에 이끝이 갚을 생각하고 맞아, 맞아 맞아 개인막막 이러고 그리고 땡 네. 내가 마음이 시원했으면 땡어 <웃음> 맞아 맞아 갚을 생각 안하지 그럼 끝이라고 오 진짜 싫다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 어 맞아요 네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샅기오는 어떻게 했어요? 네배를 갚겠다고 이야 순종한 분이시 저는 이 전우원이라는 친구에게 이런 음. 마음이 있지 않나. 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친구 너무 신앙으로 깊이 귀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네, 근데 조금은 그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본인이 신앙의 목표는 음, 실은 자유함이야 하니까. 오. 그게 자기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고 자기 부모가 잘못한 거지. 물론 자기도 그 잘못한 것으로 이익을 얻어서 누리고 사는 건 있죠. 그러나 자기가 남의 죄까지 자기가 어떻게 다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는 건잘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여튼 어, 정말 저는 훌륭한 청년이 나타났다. 몇 어. 살이죠? 우선호언니? 27? 26?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불용한 친구긴 한데 근데 하네. 이게 그전 재용이라는 이제 아빠가 목사 그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음. 아들이니까 당연히 무태신의 신앙같이 돼 있었을 거고. 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혼자 하나님을 만나냔 말이야. 그그 교회에서 맞아, 그것도, 전, 그것도 진짜 줘. 신기해요. 하나님이 왜 전우만만 집었어? 이걸로 <웃음> 이상해.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가장노교의 시작이긴 한데 음. 시초의 창시자의창 아, 그렇죠. 칼뱅 여러분 음. 아시는 그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어. 아그 전우원을 어. 그러니까 전우원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어떤 놈은 똑같은 걸 들어도 저 모양이고 음, 어떤 사람은 맞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 똑같은 목사라도 정광훈이 같은 놈도 있고 어. 또 양이삼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웃음> 하나님이 택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겠다 오. 이런 주장을 했죠 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소위 말하는 선한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음. 네. 어떤 그 사건이라든지 일어나는 세상 일에 대한 선한 태도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 선한 마음. 네.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간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그렇죠. 대한 반응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나도 총신대에서 7년을 같이 공부한 놈들도 있어요. 대학 동기들은 진짜 7년 같이 공부했잖아요. 음, 그런데 음. 왜 나하고 달라,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는 수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의문, 질문에 음. 대해서 계속 그걸 반응하고 이거 맞나? 이게 맞나?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냥 수능해버린 거죠. 음. 네. 수능하고 그것을 그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똑같은 그런 그냥 이전에 했던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약간 뇌를 포기한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생각하기 그만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웃음> 자기의 계신 네 저는 선한 마음은 있어요 <웃음> 선한 마음이 있어 진, 진짜 그런데 <웃음> 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어 저는 이 친구가 그런 면에서 탁월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음. 게 아닌가 눈빛이 그래도 제가 눈빛을 계속 그래서 봤거든요 약간 음. 좀그 친구들 공개한 거 보면 눈빛이 탁해 다 마약하고 막 성범죄하고 이런 애들이어가지고 근데 전우원 씨 눈빛은 약간 탁함이 살짝 묻어 있어 살짝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맑은 편이더라고요 음. 눈이 또 크잖아요 근데 또 마약을 해가지고 맞아. 어, 눈빛이 그렇게 맑아 보이진 그러니까 않던데 살짝의 탁감이 네, 탁감이 좀 빠, 빠지겠죠. 어, 마약감로 그러니까. 가아 <웃음> 약쟁이라고 본인을 얘기하기도 그만 하더라고요 이효 작가님이 음, 네. 음, 자꾸 여기서 영어 공부하시는데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읽어줄 때까지 계속 하시는데 <웃음> 아, 아, 한국에서 계속 소금이 이제 어원이랑 연결되는 거다. 아. 이효 작가도 영어학 박사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웃음> 네. 박사님들이 많으시네. 어, 우리 라틴어 이거 아, 아, 아세요? 이거 쌀. 어. 쌀이 이제 스페인어로 소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살라리움 이렇게 나왔나 보네요. 아. 셀러리. 음. 음, 음, 셀러리. 음, 맞아요, 저도 들어봤는데 네. 그 시대는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다는 것이고 네, 그렇죠. 음. 음. 지금 우리도 소금이 중요해졌죠.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웃음> 일본이 아, 일본이 시마방류한데네네 소금 차재기가 아. 막이어잖고 있고. 네. 그렇네요. 음. 아, 진짜 너무 슬프네. 음. 그 근데 이제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질문들이 좀 있으니까 볼까요? 예수님이 네. 기독교의 환생의개념이 있다. 이거는 기독교가 이제 예수가 네팔에도 갔고 인도에 갔다고 하는 설이 오. 있는 거고요. 와. 이거는 검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 그래서 기독교에 환생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그건 이제 뇌피셜 혹은 정설은 아니고요. 기독교의 환생은 없고 이제 천국을 가는 거죠? 거기 사, 사후세계라는 그렇죠. 것도 그런 기독교는 거죠?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아. 불교는 이렇게 원이라고 아. 하면 순회, 윤회, 윤회 네. 순회. 네. 순회, 순회 뭐 <웃음> 윤회, 윤회, <웃음> 윤회. 윤회. <웃음> 윤회. 윤회. <웃음> 오늘 약간 조금 쪽... 루이 불교 출신이세요. 제가 불교 <웃음> 출신. <출신이세요. 웃음> 아우. 뭐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의 음. 18년 <웃음> 잃어버린 세월 검색하면 나오는 거. 근데 그 주장이 정설이 아니라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뭐 그거 그, 그런 주장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보이기는 해요. 불경과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슷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 네. 네. 종교의 교리들이 비슷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음. 사람을 네.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음.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그러니까 사회 인간 사회를 이루고 정상적으로 음. 살수 있는 교리잖아요. <웃음> 보통 그러다 보니까 맞닿은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 그리고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는 단위에 있을 때만 목사, 목사다. 근데 이것도 문제죠. 어... 왜냐하면 그 기능만 그때의 기능만 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목사가 <웃음>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목사로 살아야지. <웃음> 네, 어, 저 근데 죄송한데 저 지금 아... 세수 안 하고 왼쪽 맨쪽... <웃음> 아 죄송해. 네, 게일 어, 님이 지금... 그래도 방송인데 슈리닝의 머리. 추리닝에 머리 계속 손빗지라고 세수도 오, 하는 거고 세수 했죠? <웃음> 세수도 하고 화장도 했는데 이거 너무 저기 피부색 혐오 바언이에요 <웃음> 세수를 했습니다. 난 나이에요. 나는, 아니, 뭐, 나는 저거 저거 틀렸는 읽은 틀렸는 <웃음> 저거 읽으면서도 전우원한테 그런 건가? <웃음> 내 옆에 있었네. <웃음> 아, <웃음>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딱 기깔나게 네. 또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네. 있을 때만 목사로 여긴다는 <웃음> 것이 그게 이제 좋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너무 목사에 대한 자의식이 많은 것처럼 그건 문제라고 봅니다. 음. 목사가 진짜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목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어. 지나친 자의식이 음.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단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지켜야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다 동의가 안 되고 오. 또 아까 주체사상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네. 사람이 그래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세계관의 원리를 근본 바탕으로 하는 철학체계인 주체사상 맞아요 저게? 저뭐 어, 여기 네이버 검색해 보겠습니다 <웃음> 철학체계인 <웃음> 주체사상 사람이 주인이다 목사님 자리에 있으신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 신이 <웃음> 세계를 창조했다 보는 음.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주체사상은 사람이 중심이요. 주인이다 아. 이건데 이게 지금 양립할 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그뭐 그냥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주체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아. 생각하시는지 <웃음> 그렇군요 네. 약간 빨리하 우리 아,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도 할수 있고 지금 대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안 잡혀갈 수도 있고. 어, 근데 대답 잘하고 <웃음> 어, 해야 된 네, 세상이 많이 발전했네요. 지금 말 듣자마자 위축이 확 돼가지고. <웃음> 내 안에 국가보안법이. 아, 아, 내 뭐, 안에 국가. 국방... 뭐 제가 말하면 잡혀갈 것같으 <웃음> 우리 <웃음> 박은상님은 어, 음. 상당히 내피셜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예, 좀 공부를 좀더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 예, 그 생각도 해봐요긴 해야 돼요 예, 천국 가서 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하고 예배 만들고 손고 찬양을 한 3일만 해봐 음. 너무 팔저이죠 <웃음> 나는, 나는 질려서 싫을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안돼 안돼 네. 그러니까 어. 천국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예배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는 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은 예배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오. 예배라고요. 오. 오. 아 그래요? 네. 야, 예배가 실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멋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막 가가지고 막 하얀 옷 입고 하늘하늘 하늘 음. 날라다니고 막 이렇게만 <웃음> 생각해.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겨워? 난 지겨울 음. 것 같아. 우리의 삶에 완성된 천국에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문화가 대신 문화 안에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겠죠. 음그 문화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차원에서의 천국이지, 음 그런 차원에서의 예배지, 예배가 막가가 손만 들고 이게 아니에요. 음 그게 그렇다면 나도 천국 가기 싫어요. <웃음> 예. 천국 않습니다. 천국 문을 진짜 좁게 해놓긴 해야겠네요. 그냥 막 아무나 들어가면 조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전두환 이런 애들 들어가면 안 되지. <웃음> 그러면 아기 들어오는 아니, 거야? 문이, 문이 아, 아니 물이 물이 좁다고 덜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기준을 아, 까다롭게 기준, 해야 그렇지, 된다. 그렇지. 약간 은유적 에. 표현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세수 안 했다고 해서 지금 계속 못해요. 어, 스이비고기도요 네. 예배가니까요. 그렇죠. 어, 멋있다 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어 모르죠? 이거 저기 그 지옥 드라마에 나오는 겁니다. 저거. 어. 아 네. 그런데 되게 철학적 질문이네.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음> 그렇지. 네. 어, 방은상님은 계속 뭔가 토론을 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러기도 같은데. 하고. 지금 그동안 궁금했었던 거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네. 네. 그리고 <웃음> 본인께서 이제 어서 이제 얘기 들은 건 있으신데 음. 이게 지금 뭐랄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안티기독교, 음. 안티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저기 질문이라든지 그런 음. 주장들이 있어요. 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도 설도 있습니다. 음. 죽지 않고. 어 내려와서 살아서 그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랑 같이 프랑스의 남부 지방 어디로 네. 왔다. 네. 아, 그래서, 그런 설도 있다. 그이 있어. 그래서 어. 지금도 프랑스 남부에 가면 그 마리아를 기리는 음 행사가 있어. 요나 어, 이거 들어본 것 같아. 네. 네. 마리아를 기리는 행사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거기 그랬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있는데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음 그게 이제 정설이 아니니까. 음 근데 진짜 너무 많네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설이 많은지 모르겠어. 기독교 관련된 설이. 오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도 보면 당군신화도 여러 가지 벌전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아유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웃음> 주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알수 있냐고 우리가.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인정해야지. 예, 네. 인정해야죠. 저뭐 고니씨. 권이 씨, 임진왜란 때 왔던 권이 씨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낙당이죠 그... 나쁜 놈이죠근데 그러니까 걔네들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은 뭐 선교, 성교, 선교를 위해서 임진왜란 일으켰다고도 하니까. 권이 음... 씨가요 고... 오... 예, 예, 예. 씨라는 사람 이 예, 있나 봐요. 그 장군 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어... 일본... 일본 장교예요? 네, 일본 장군이에요. 예. 아그 아, 그건... 사람이 기독교예요 예, 예 천주교 아, 아 천주교 어, 예. 임진왜라는 예. 아, 안되죠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면서 하는, 거, 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예. 자기들이 왜곡된 신앙을 가진거죠 아 음. 음. 그, 그 맞아요, 맞아요 제국주의와 기독교 음, 우리가 음. 저 대학 때 한참 이슈가 뭐였냐면 음. 결국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음. 부, 부산물 아니냐 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국에 들어온 것도 음? 그런거 아니냐는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어, 맞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왜? 성교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제국주의의 흐름 속에서 들어왔다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종교,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 하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음, 네. 그러나 그것을 또 어, 그 전부 다 맞다고도 할수 없는 것이 음. 음? 그것이 음,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 역사를 음. 모른다. 그러니까 천국 가보면 아는데 음. 우리 이제 박은상님처럼 저렇게 그 예정론에 따라서 지금까지 막 살아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겠네 잡탕이다 이런 거는 뭐랄까 이제 그 이거는 진짜 그 막가자는 거잖아요. 네. 기독교 나름의 기독교 방송이고 목사 가 있는 방송에 와서 막 이렇게 성경이 다짜기게한 거다 이렇게 하면 뭐짜기게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웃음>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차단을 해야 되는 분입니다. <웃음> 우리 박은사 님 이제 질문은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네. <웃음> 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맞습니다. 해야지 공격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죠. 댓글을 다시면 저희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쉬, 그 저렇게까지 음. 저는 은상 음상 님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음. 뭐랄까 분노? 음. 이게 모욕을 주고 싶어하는 저 음. 이런 감정을 왜 갖게 되셨을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그거는 아. 이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음. 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 끼여 쳤던 폐해들이 너무 많죠. 맞아요. 네. 그런 건 있죠. 너무 네. 많잖아요. 그건 그거고 음. 네. 종교는 종교잖아요. 아니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박은사님 얘기 보면서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기독교 사실 너무 혐오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다 억울어 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음. 너무 별로니까 기독교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어, 좋진 않은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사님들을 만난다 이러면은 가서 왠지 막 한번 어. 이 마음을 막 쏟아내고 아, 싶어요. 어, 그런 아, 거. 아 저는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저기 보시면 이제 질문 중에 막 이런 그런 것도 있죠. 뭐그 마리안 여기 왜 기념하냐 이런 거 음. 궁금하잖아요. 왜 어떤 어떤 설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지 그런 거 저는 사정을 좀 이해하는데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음. 그래서 종교는 그렇게 아,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저는 하는데. 이제 한국 개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할 말은 없어요 음, 솔직히 네. 우리가 대놓고 뭐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나 어~ 존재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음. 우리가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마치 존재하는 걸 부정하잖아요 음. 그거를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어~ 뭐 기독교를 막 시비를 건다고 해서 음. 그렇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서로 여, 이해해주고 좀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아, 존중. 네. 네 그리고 우리 네. 그 일본어로 쓰신 어~ 읽을 수 읽을 수가 없네요 제 한자를 음. 어~ 이게 주체사상 어? 관련된 음. 내용을 계속 쓰고 계신데 어~, 어 쓰시는 분은 자유지만 저희가 국가헌법으로 적용할 <웃음> 수 있기 때문에 <웃음> 너무 무서워서 잠시 제재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수동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그 얘기는 하셨어요. <웃음> 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그 오, 신본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인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고 주체사상이나 세상의 학문 모든 것들은 기초가 인본주의 아니냐. 네,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신본주의가, 인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결국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음. 뭐냐면 신을 배제한 인본주의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죠. 음.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신본주의의 참뜻이 무엇이냐? 그것이야말로 인본주의다. 음. 인간중심의 신앙, 음. 인간중심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다. 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우리 맹구, 여기 우리 제이, 또제이에다 포함. 모두를 <웃음>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네.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신 거라 그것만큼 인본주의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본주의는 인본주의여야 한다.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멋지네요. 맞습니다. 뭔가 약간 네. 멋진 그러니까 통할 인본주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와. 드네요. 그러지 않으면, 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건 영원히 만날 수 없다고 봐요. 음.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그러니까 맨날 저것들이 인본주의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고, 어, 거기 에 음. 있는 분들은 기독교 저것들 개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식해가지고 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떻게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그어니까 음. 우리가 오늘 제, 우리 방송도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회담게어떻서로떻게 어떻게 이떻게게 어떻게 게해떻게게게 어떻게 게 어떻게 어떻게 게게어떻어게 어떻게 어떻어게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 그, 아, 취지네요. 아, 정체성입니다. 어, 오. 음. 근데 늘 얘기할 깔끔. 때마다 다른 점만 찾고 있어요. 아 누가요? 여기 개별한 가라 아. <웃음> <웃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여기서 공통점을 찾고 그렇죠. 있죠. 우리 지향해 사... <웃음> 그렇죠. 우리 없이지향해 나가는 거니다 그렇죠. 존중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 나가는 거라고요, 은상 씨. <웃음> 네. 네. 아니, 그래서, 아, 그래서 아전우원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 근데 전우원 씨가 이게 너무 그 죄스러워하는 마음 그게 좀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음. 말고 또 걱정되시는 건 없나요? 그리고 음. 어, 신앙을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 안에서의 신앙의 모든 신앙의 끝이 무엇인가? 뭔지 아세요? 어, 저 맞춰 볼게요. 왠지, 네. 왠지, 왠지 모든 왠지 신앙의 끝이 끝이요? 목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아, 다른 청? 종교도 있잖아요. 청? 다른 종교. 아, 유네 음. 유네 다 모든 종교 어 행복 마음의 평안, 평화, 사랑이 넘치는 <웃음> 세상. <웃음> 네, 네. 근데 그거를 그게 되려면 그게 되려면 더 필요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오. 자유함이라고 할수 있고. 자유함. 음.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음. 음. 아 말하는 자유는 무슨 뭐 독재, 뭐 이런 정치 방식의 자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음.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어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한계, 음. 그리고 그 죄,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 안에서는 죄에 대한 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도 있고 자기 자신의 한계도 있어요. 음.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맞아요. 네. 근데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자유할 것인가. 저는 그게 예, 진정한 신앙이라고 보고 또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음. 불교도 결국 끝이 뭐예요? 아세요? 어 열반 어, 니르반 아니에요 니르반 음. 열반에 해탄, 오르는 해탄. 아 맞아 맞아 해탈 예, 열반에 이르는 해탈이죠. 그것이 자유함이라고. 열반은 어. 도시 <웃음> <일반>. <웃음> 열반 열반. <웃음> <웃음> 무엇세요 뭐 얼반, 얼반 뭔지 아세요? 얼반, 얼반 뮤직. 얼반 오 마이 갓. 우리 이호 작가님이 얘기해줄까? 아 얼반. 얼반 <웃음> 뭔지. 얼반 뮤직. 열반인데 얼반이라고 <웃음> 했다고. <웃음> 실종인데. <웃음> 열반 아니고 얼반 죄송합니다. 네. 해탈. <웃음> 네. 해탈. 그러니까 해탈에 탈 이르는 것처럼 어. 모든 종교가 그 자유함에 이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표가. 음. 그게 진정한 종교죠.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종교는, 특히 개신교는, 불교도 좀 마찬가지래요 종교, 이 땅의 개신교, 이 땅의 기독교는 과연 이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는가 어. 구속하게 그래요. 해줘, 구속 오히려 더 구속시켜. 어, 네. 어 맞네. 어. 근데 진짜 그렇다. 목사님한테 구속시키고. 그렇죠. 어, 맞네. 돈으로 구속시키고. 네. 헌금 안 하면 안 된다. 11절 네. 맨날 하라고 어. 그러고 11절 안 하면 암 걸린다고 그러고 또 주일날 어. 맨날 주일이든 맨날 교회 와서만 살라고 그러고 그게 좋은 신앙인 어, 것처럼. 진짜 그렇다. 음?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음. 우리는 신앙을 갖는 이유가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잘살 위해, 것인가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데 네. 그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 삶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기본으로 해서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살 것인가 이게 신앙의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린 이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남에게 전할 것인가 그게 전도. 그렇죠. 오. 그거 하자고 우리가 지금 뭐 촛불집회도 대박.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건 놈이 놈의 교회는 맨날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짓거리만 하고 있잖아요. <웃음> 아맞아 진짜. <웃음> 음. 그 어떤 전 남친보다도 당원가입이네요. <웃음> 당원가입, 당원가입, <웃음> 정각이 <정강을 웃음> 당원가입하라 그래가지고. <웃음> 야 <웃음> 아, 너무 부족한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무슨 이게 기독교 안에서 제가 목사로 살면서 있지만 기독교에서 그딴 식으로 가르치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음. 어. 그렇네. 어? 다 상위꾼들이라는 거야 음. 지잘 나자고 지잘해 먹자고 하는 거지 결국 그게 네, 아, 그걸 런데아그딱 간파하면 되겠네요 나를 구속하는가 구속하지 않는가 뭘로 구속하는가 <웃음> 근데, 아니 진짜 근데, 딱 좋은 기준인 것 <웃음> 근데 같아 근데 미안한데 네. 그러지 않은 교회가 없어 아 어, 너무 슬퍼. 아 제가 이번 주에 또 방송 들어가서 보셨거든요. 아 보셨대. 음. 봤거든요. 저희 어쩌면. 이제 예배 받거든요 그래서 아니 남은 한 15분 남겨 두고 들어가서 막 댓글 남기고 왔는데 음. 뭔가 이렇게 듣, 듣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심신의 안정이 오는 음. 거예요. 아 그거 막 그것부터가 지금 구속이 없죠. 어아그 예배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자기 마음대로 그 <웃음> 들어갔다 한 15분 보다가 좋아. 나가도 돼요. <웃음> 어, <막>. 좋아. 그래도 <웃음> 아 <난> 전혀 구속이 없어 <웃음> 인생을 <없어서>. 사는 동안에 <웃음> 네. 예의라는 건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야 다음에는 시작할 때 혹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유튜브 이 온라인 교회의 장점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 늘 들어갔다가 나와도 되고 나중에 다시 봐도 되고. 그러니까 그쵸. 헌금도 그냥 네. 낼수 있는 만큼 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해봐요. 뭐냐면 음, 그래서 네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음. 교회나 어떤 집단이 막 성장하는 걸 선택할 거냐. 어. 한 개인이 행복하고. 또이 자유함을 기초로 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데 도와줄 거냐 저는 음. 이걸 선택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예 집단은 개인이 가치를 가지고 개인이 행복하고 그럴 때 집단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음. 집단만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아 음. 예. 근데 목사님이 근데 또 자유로운 영혼이시기도 해요 음. 제가 보면은 중간에 이제 호주도 갔다 오시고 제주도도 막 가시고 음. 진짜 뭐 어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좀 서운하다. 좀 서운해요. 왜? 왜냐면 목사님은 거기 가 계시면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또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약간은 구속이 필요한 것 같았대. 음. 뭐야 자기 무서울라 그래. 나는 거의 <웃음> 없어. <어이없어>. 내가 <웃음> 아, 내가 <웃음>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아, 하고 <웃음> 살고 싶으면 여기 안 있어요. 난 이미 나갔어요. 아 왜? 이런 이 여행 여행 가고 싶어. 아 그렇잖아요. 웃고 있어. 우리 나 이랬잖아. 나는 여행을 갔는데도 또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야. 무슨 <웃음> 소리야? 그 제주도에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를 가고 싶은 사람이야. <웃음> 아니, 어느 아니, 아니 어느 정도로 자유롭고 아, 싶으신 거예요? 아니 영마살 같아. 내가 한 번은 자유주의다. 한 번은 제주도에서 아, 제주도. 제주도에서 제주도 영상을 봤어요. 근데 아 제주도, 제주도 가고 싶다. <웃음> 무슨 소리야? <웃음> 아니 이런 말 몰라? 나 있어 있어. 너무 아, 아, 너무 아이야. 아이야 성형 이인데 왜왜 아이같이 사시지? 아 모사님 이죠. 난아요 아니 그거 유튜브가 너무 잘 만들어서. 아니 무사님이인데 네. 뭐, 생활하시는 건 완전 이인데. 네. 맞아. 계속 혼자 여행 가고 싶어하는 건 완전 아이거든요 <웃음> 많이. 아 나는 혼자만은 가고 싶지는 않아요. 아 여러 명 아, 같이. 같이 가는 것도 좋아요. 아 진짜요? 이내요. 그래서 난 가이드의 피가 흐른다니까요. 아니면. 아오. 아 근데 진짜 목사님 가이드하시면 진짜 잠깐 약간 스토리 빨려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웃음>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나. 진짜. 아니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을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다른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자, 다른 <웃음> 길을 <길에> 제시하지 마세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축배집에서 회 다시 뵙고 싶어요 목사님. 아, 네. 아. 노, 음악을 요즘 노래를 부르면서 네. 아 이제 이런 생각이 됐어. 내가 우리.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음. 아, 내가 그 집회에서 연설을 할, 할 때도 네. 내 실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어, 어. 그때도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네, 맞아 네, 진짜 완전 진짜 맞아요. 그렇게 잘하셔서 진짜 <웃음> 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근데 어떨 때 노래 부를 때는 또 아니, 노래도 잘하네? 이러면서 어. <웃음> 나는 잡기의 어. 능에 내가 목사가 어. 안 됐으면 아 진짜 주색 잡기 이런 거 다녔을 것 같은데 <웃음> 주색 잡기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이야 뉴스에서 안만날어 그러니까요 어, 진짜 얼마나 다행이에요 교회 큰 교회 하나 세우셨으면 좋겠요 진짜. 근데 진짜 바깥에서 <웃음> 크게 하나 세우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전우원 씨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는데 네. <웃음>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걱정 걱정 되시는 거좀 얘기를 하셨고 음. 원래 그두 번째 질문이 있아 맞아 있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게만아다아이아이아은아이런분아이계시아라뭐뭐아기독교아서말하아자유함아이기적아 자유함이 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음. 뭐랄까 이제 내가 이야기를 네. 하고 있으면 아, 또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아. 뭔가를 딱 던져 주고 싶으신가 봐. 네. 아. 네. 나는 이 정도 알아. 막 이러면서. 아이고. 뭐. <웃음> 이 명제를 외우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어떤 것처럼 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음. <웃음> 어렵죠. 어, 잘 모르. 네. 그렇죠. 이기적인 자유함은 아니죠. 히 음. 네. 그건 방종이죠. 방종. 아니 뭐 제주도 가서 제주도 가고 싶은 영상 보는 게뭐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이호 뭐 근... 작가님 사진 편집하고 시, 있는데 사진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음. <웃음> 아니 사진 찍고 싶은 찍고 있는데 더또 찍고 싶은 그런 마음. 아 그렇죠. 사진 편집은 어, 안 네. 아니야. 아, 아 맞아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을 찍고 싶은 <웃음> 마음인 거예요. 네. 아 진짜. <웃음> 아니 진짜 그런 마음. 게... 진짜 그런 게 아니? 있어. 뭐 아주 훌쩍이었는데. 어 진짜로 뭐 맛있는 아, 걸 먹고 있는데 또 뭔가. 아 그건 맛있는 있지. 거.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또 다른 맛있는 걸. 그래, 먹고 아 그래, 그런 마음이에요. 음. 그게 뭔가 마음의 허기지 아닙니까? <웃음>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그게. <웃음> 마음의 허함인가? 그게 <웃음> 어, 이제 인간의 욕망인데 아 결국 그 욕망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음. 욕망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하면서 할수 없잖아요, 음. 인간이. 맞아. 그러니까 나 진짜로 나는. 오늘 어제 오늘도 그렇고어제도 그렇고 내가 어디 어디 갈까 찾아보, 찾아보고 찾아보고 있었으니까 <웃음> 그 마음의 허기짐이에요. 그 아? 목사님. 어? 성경 호... 공부하세요. <웃음> <웃음> 뭐라고? 뭐라고? 아니 신앙 공부야. 마음의 허기짐이라고요. 마음... 놀러 아니. 갔는데 또 놀러 가고 싶은 게그 놀러감에 만족하지 나는... 못하는 허, 허, 그 허기다 하니까. 그 아니야 허기져서 <웃음> 그런 게 아니고 공허함 때문이 아니고 그게 너무 좋아. <웃음> 아, 너무 좋아서. 어. 너무 좋아서 막더 하고 싶고 막 그런 그렇지. 거예요. 어, 막 그래.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더 사랑하고 싶고 어, 그런 거 아, 그건 너무 좋지. 그런 마음은 이해 아, 그러니까 된다. 이런 거야. 아, 그렇지. 나는 세상에 모든 좋은 거를 다 보고 싶은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나, 나를 지금 부르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좀만 더 있다가 해. 음. 지금 아니잖아나 <웃음> 아직 볼게 너무 많은데. 나 아직 영국, 런던도 못 가고, 파리도 못 가고. 진짜 나 봐야 될게 얼마나. 스위스 진짜 어. 나꼭 보고 싶은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웃음> 하나님이라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네요. 스위스는 보내줘아이고 정광훈이는 하나님 나한테 죽어도 하는데 뭐그 정도도 못해? 아, 아, 아니 가는 길에 스위스 좀 보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오, 근데 역시. 또 이럴 거예요. 야, 음. 천국 오면 그보다 더 좋은 거 많다. <목소리> 아, 그러시겠네. 아 너무 웃기네. 우리 작가이효적으왜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시죠? 와이프 <목소리> 얼굴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보고 싶은 어? 그거는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목소리> <웃음> <목소리> 오, 그 영광이 아니고 맞아요.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내가 쓰셨잖아 살아야 한다. <웃음> <웃음> 생존 본능. 이네 내가 이거 무슨 마음인지 너무 좋은 마음이네. 아 그래서 어. 이 기, 기독교로 인해서 이 갱생한 케이스, 갱생한 네. 케이스. 어, 그게 좀 궁금하다고. 맞아. 그러니까 전우원 궁금해. 씨처럼 음, 음, 음. 주변에 그런 갱생한 케이스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면 시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 생각이 잘안 나. <웃음> <웃음> 이 방송은 희망을 전하는 방송이 아니야. 아니 저흥남. 근데 아니 근데 많아. 그치. 많은 건 사실이야. 어, 많이 많아. 가까운데 있으셨던 그런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음.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기도로 병 고치는 거 알아요? 맞아. 그런 아, 아, 근데 기도로 근데요. 병을 고친다. 기도했는데 병이 나요 어. 그런데 그런 거안 믿는데. 나는 어, 케이스가 <웃음> <난 웃음> 존재할 에그,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어.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게 진짜 병이 나았다는 거를 판정을 하려면 암아 <웃음> 네. 환자들도 5년 뒤에까지 보고 음. 거기서 나왔다고 하면은 다 나왔다고 하거든요. 완치 그렇죠. 판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에서 나왔다고 하려면 음. 5년 뒤를 봐야 돼. 에이. 5년 뒤. 5년 뒤까지 진짜 나왔느냐. 근데 오. 5년 동안 기도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도만으로? 그래서 그래서 오, 그렇게 따져 보면 네. 실제로 그렇게 기독교 이렇게 기도로 다 나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기도로만. 이거예요. 음. 우리가 수많은 간증이나 어떤 사례를 통해서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과연 그 사람들 뒤에 어두운 그림자는 없겠냐고. 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그 자유함을 자유함에까지 이르러서 나를 네. 이, 저, 우리 전우원 이 친구도 네. 자유함에까지 이르러서 그가 네. 혼자 아무런 그뭐 전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자기 그냥 단독자로 섰을 때도.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사, 살아가는 그 상태까지 음, 네. 가는 것 네. 이게 저는 진짜인데 음. 이거를 이거는 거 없이 음. 혹여 그냥 음. 뭐 내가 음. 어, 내가 옛날에 깡패였고 뭐였는데 어, 지금 나아졌어요. 저는 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아, 깊은 그 사람의 깊은 음. 심리와 고민은 알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런 네. 거 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갔는지 하는 거야. 나는 그걸 보면서 차라리 내가 있다고 하자. 음. 나는 음. 그렇게 사니까. 목사님이 아, 목사님이 증인 상징 맞아, 네. 나는 이거 결론이 딱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바뀌었는지 얘기를 해. 어, 맞아. 어. 궁금하다. 예전에 오. 어떤 쓰레기였고. <웃음> <웃음> 전... 아까 얘기 좀두 내가 지금 그냥 선한 사람이었을 것같아서 아, 크게 변화가 <웃음> 없을 것같아 저는 <웃음> 어, 되게, 되게 소심했어요. 아 소심. 소심하고 소심인. 그리고 소심이지 음. 아니라 소시, 소심 음. 음. 스, 소심. 소심. 어렸을 소심. 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 너무 양심적이셨다. 어, 되게 소심했고 음. 그리고 자신감도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뭐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 그런데 그러니까 뭐랄까 남들이 볼 때는 정상일 수 있었지만 내가 지금의 이런 모습 아. 뭐즐 행복하고 그~ 우리 그~ 뭐야 동백아저씨 하는데 많은 분 여러 명분 여러분들이 방송할 때마다 청춘을 불러달래요. 청춘. 언젠간 아 가겠지 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 왜그러아 다들 청춘이 지나간 게 아까우신 분들만 모이셨나 아 보다 근데 나는 청춘으로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 진짜요? 네. 그거 좋다 왜냐하면 나는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음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음 아, 지금이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랬던 모습 또 나한테도 열등감도 있었고 음 왜 없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 작은 교회 목회자였고 어. 늘 고생만 했기 때문에 나한테 어. 열, 나도 열등감이 있었고 어. 그리고 어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죠. 음. 왜, 왜 없었겠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최대한 그걸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또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위축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어. 코 만지지 마. 코 나중에 아프다. <웃음> 손도 안씻고코 만지면 코 부어요. 어.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음. 이미 부었어요, 많이. 음. <웃음> 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긍정적인 거. 아 또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감.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음 뭐랄까, 저는 음 진짜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게 어, 변한다고 하는 게 납, 나쁜 데서만 확 변하는 것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어려움, 어두움이나 이런 것들도 음, 사라지고 것. 이러는 것도 음, 네. 행복한 거고 그것도 좋아진 거잖아요. 맞아요. <웃음> 목사님 혹시 지금 이 머니가 많으세요? <웃음> 머니가 엄청 많으신 건인가요 지금 머니가 완전 <웃음> 네. 네. 뭐 그 지금 어떤 분들에 비하면은 아 지금 저는 우리 후원분 후원자분들이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음. 제가 방송 경력이 지금 12년 13년이라서 요. 그래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비하면 훨씬 궁하게 살지는 않죠. 음. 어.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음. 그렇게 따지면 이재용이가 제일 행복해야지 뭐 음.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것만은 아니니까. 음. 음. 근데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음.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음. 예. 그렇다면 어,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내가 깡패고 뭐히려 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 근데 음. 그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했느냐 음. 보니까 아니었거든. 음. 음. 그게 마음에 이게 남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음.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온전하게 예수님의 음. 어떤 그 가르침과 음.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서 닮아가고 이러지는 못했더라 이거야. 어, 그래서 그런 제가 이거를 노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음. 마음을 잘 모르니까 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아. 그래서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면 아, 이것만 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헉. 아니 저는 목사님이랑 방송하는 거좀 편하잖아요. 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근데 왠가 생각해 봤더니 약간 목사님은 약간 영혼이 맑다 약간 요런 거그런게 있으세요 그래서 네. 약간 목사님 보면서 아 약간 기독교 신자가 돼도 괜찮겠다 제가 지금 (1년째)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나이 나처럼 같다. 살면 좋잖아요 응.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믿어보시든가 <웃음> <웃음> 아 이러면 또 약간 또 하기 싫어지네요. 그러니까. 나처럼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자신의 문제도 극복하고 자신의 음. 어떤 내면의 문제도 다 극복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과 상관없이라도 음.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알고 제대로 믿으면 음. 행복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먹고 그렇게 해서 믿고 싶다면 내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짜. 와 추천. 이게 전도죠. 오. 예.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이 삶을 바꿨고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만나서 삶을 바 맞아요. 진짜 칼날 뻔했어요. 성격이 이제 뭐뭐 어떠셨어요? 몰라. 음. <웃음>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바뀐점 <웃음> 하나만. 아, 아, 아 음. 공동체에 만나서 음. 맞아. 저 문제 운동하면서 좀 근데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운동이랑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운동 여기서 운동이랑 이 운동이 아니죠. 아, 그렇죠. 엑서사이즈 말고 이제 무브먼트 이렇게 딱 음. 이렇게 음. 하는 건데 어쨌든 운동하면서 좋은 공동체 진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건강한 그 진짜 건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 근데 건강한 사고와 이런 이런 쪽으로 점점점 사람이 이렇게 좀 바뀌어 가는 음. 물 들어가는 근데 그게 진짜 참고 아직 좋은 아직 뭔것 같은데 좀 멀었어요 멀기도 멀지 평생 <웃음> 네. 바꿔가는 거니까요 평생 바꿔가야 되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땠다는 거야 그러면 아 진짜 그 아, 전에 그 전에는 뭐잘 뭐 모르시잖아요 <웃음> 아 <아유>, 엄청 노는 <무늬해>. 애 <웃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 애. 맞아 맞아 아 저도 네. 약간 전우환 씨처럼 마약은 안 했지만 뭐 비슷한 뭐 그러니까 외국 좋아하고 이제 외국, 외국 문화 좋아하고 맞아, 맞아, 맞아. 뭐 이렇게 좋아하고, 아, 클럽 좋아 클럽, 클럽 좋아하고, 좋아하고. 남자 좋아 술 좋아 남자는 지금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결혼을 사귀죠 네 좋아요 <웃음> 네. 아직 어쨌든 네. 우리 고환율께 고환율님께는 인사를 드려야겠다 제 나이 60이 넘었는데 목사를 존경한다 절대 말안 했는데 네. 이게 내 입으로 하니까 좀민망하네 <웃음> 양의산 목사님은 제가 진짜로 존경합니다. <웃음> 근데 저는 이런 얘기 <웃음> 들을 좋다. 때마다 어. 좀 민망해요 솔직히 음, 왜냐하면 음, 기본,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음. 내가 아니라 어,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주의 은혜고 주님이 내게 알게 하신 거고 음.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음. 그러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런 길도 이끌어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음. 신앙이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하면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음. 그건 신앙이 아니야. 신앙이 음. 수가 없어. 음. 신앙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 응. 그러니까 <웃음> 이런 말을 종경합니다이말 들으면 제가 민망해. <웃음> <웃음> 아니 내데데 목사님 방송 들으면서 발견한 특징이 있는데 목사님이 화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이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토론하고 화가 나실 때도 있는데 존경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제가 댓글에 보면 되게 좋아하시는 팬츠 있는데 그 댓글도 놓치지 않으세요. <웃음> 근데, 아, <웃음> 그러면 그렇지. 이게 좋은 말로 어. 얘기하면 시청자들의 말을 하나하나 기도하시니 아,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근데 그래, 아, 봐, 난... 그래 봤자 나도 사람이야. <웃음> 나 좋다는데 내가 왜 싫어.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웃음> 목사님 이런 게 너무 좋아. 아니 나좋다는 내가 왜 싫어해야 맞아요. 돼. 맞아요. 좋은데 왜 싫어 그게. 맞아. 저런 말씀을 을 해주시니까 감사는 한데 나도 음. 생각해보면 아씨 민망하게또 <웃음> 있고 이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맞아 사회지, 맞아. 뭐, 맞아. 그래. 고마운 마음은 고마운 마음이고 <웃음> 네, 네. 또 이렇게 나를 만들고 도 예수님이랑 이제 얘기를 어...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니까 <웃음> 우리 그 오늘 방송 이제 한 시간 다 돼가는데 음... 마지막에 이거 네. 질문하신 거 맞아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아 어, 조국은나라다 음... 님께서 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왜 기독교 쪽에서는 시국선은 안 하는 거죠? 왜또또왜 정광 같은 사역자들 가만히 보고 있는 분 있는 거죠? 어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밥에 그 나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실은 목사들 중에도 없지 않아요. 많이 있는데도 어 목사들 그러니까 개신교는. 우리 그~ 뭐죠 영락교회를 다음에 네, 다음 이야기를 네. 그 이야기 하겠지만 다음 주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이~ 소위 말하는 그~ 기득권 세력과 같은 편입니다 음. 교회 주류들이 교회 주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광운이좀 과한 것 같지만 뭐라고 말로 못하고 음.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 그리고 어, 좀 착시도 있습니다 실은 착시? 왜냐면 아, 저도 옛날에는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존중해서 봤는데, 그 카톨릭 신부님들 중에서 움직이는 분들은 그분들밖에 없죠. 음. 정의구현 사제단들밖에. 어. 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뭐가 필요하다 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우 개신교는 너무 각계전투라서 어. 쉽지가 않고 <웃음> 목사님들 중에도 실제로 그 제가 그 첫불 집회에서 우리 집회할 때 목사님들 정말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요. 네. 목사님은 이게 일반인으로 다가정해서다 네. 생활을 어. 어, 속에다 <웃음> 아 속에 숨이 있어. 네. 그렇구나. 아, 몰랐어 그냥 나 목사요 하고 나오시지 않고 <웃음> 그러니까. 그냥 그 진짜 한분한 한 분이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나오세요. 아, 네. 세상에. 네.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고. 그럼요. 많아요.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다. 네. 아마 초기부터는 목사님 훨씬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네. 개인 활동들을 다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아 말씀하신 데천주교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개별로 활동하기 음 어렵잖아요. 근데 수련님들은 또 아, 나오실 맞아, 분들 맞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매주 주말마다. 음. 음, 그런 분들은 대단하다 생각이 드, 드는데. 음 그게 이제 그 교구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음. 자기가 속해 있는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시, 수녀님도 한분 계신데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못하겠다고 아. 아. 아 그게 되게 어려운, 어려운 그래서. 분위기도 있구나 네. 네. 근데 저 진짜 하, 그냥 이거 나중에 하면 좋겠다 저 궁금한데 수녀님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목사님? 뭐야, 신앙 뭐. 얘기? 뭐. 그러면 통해요? 신부님이랑 목사님이랑 음. 신앙 그러니까 얘기 어떤 통고요? 신부가 어떤 신여, 수녀에 따라, 수녀님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신본주의, 진정한 신본주의는 신본주의. 인본주의다. 음. 인간 중심의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음. 하는 기초를 가진 분들과는 마음이 통하겠지. 음. 그럼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랑은 대체로 되게, 되게 되겠네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신부님 아, 댓글에도 있지만 신부님 수녀들 중에도 꼴통도 엄청 많습니다. <웃음> 네. 많아요. 어, 그래요? 착시 현상이 좀 있다니까. 오. 내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군수 소장님, 해방신학 시잖아요. 대방 씨랑 연구소 김구수 소장님께서 하시는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예. 이게 또 코스튬이 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코스튬 주는 있어요. <웃음> 분이. 아 이거 질문 재밌네요. 직업 이런 직업 종교인들 음. 음. 목사님이나 수녀님 만나면 평상시에 무슨 얘기? 그러니까 너무 궁금. 자, 이거는 다다음 <웃음> 방송에서 만나 보실 수 말끔한 있겠습니다. 깔끔한 진행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너무 좋아요. 네, 음. 저희가 이, 이 지금 촛불전진, 촛불행동 TV, 양이삼 TV 이렇게 새 채널로 어, 저희는 이제 라이브를 하고요. 양이삼 팀이 내일 수요일 밤 10시에 업로드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시청을 또 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 격주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 사람들이 지금 이 저희 방송은 정기라, 정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웃음> 갑자기 예약하고 갑자기 시작하는 방송.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약간 그렇죠. 좀 유동성이 있는데 어쨌든 격주로 진행한다. 아하. 그리고 다음 주 다, 다 다음 다다음 주죠, 그러면 다다음 주 방송에는 촛불전지는 이제 여기서 방송은 안 하고요. 촛불행동 TV로 옮겼습니다. 음. 그래서 촛불행동 TV랑 양이삼 TV 이렇게 두 채널만 방송을 하니까. 어 앞으로 이제 촛불전진 채널에서는 비정교인 회담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양해해주시고요. 네 그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촛불행동 TV로 오십시오. 음 네어뭐 인사 나눠야 될 분들이 좀 인사 네. 마지막으로 나누고. <웃음> 아이고 우리 안깐 안간, 안간데 골라까 TV님 누군지 알아요. 아, 아 아시면서요. 네. 아, 네. 안깐데 골라까. 아 한국말이구나. 아 이런 이 예전에 이런 말장난 있었는데. 아, 깐님 아또뭐안 깐님 아, 아 골라까. <웃음> 간데 똑간다 아, 뭐 이런 거 약간 있잖아요. 방언 같아요. 방언. 아, <웃음> 아 이런 거 몰라요? 도끼로 이 음, 아니 알 아, 도끼로 이 막. 도끼로 이 <웃음> 아, 아, 사람 이름 아, 이야기하면서 도끼로 이 막가. 안깐님아 콜라까, 까님 아도까디자이로막까 이런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 참언어유이 음. 좋아해. 요러니 진짜 너무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네, 우리 차희생님 감사하고요. 그 아까 우리 지금 시비 걸던 선생님. 나가셨네요. 박, 아, 박 선생님, 아쉽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와서 또 물어 물봐 주십시오. <웃음> 네, 그렇죠. 이런 걸이 크게 흔들리지 않세요 아, 그러니까 <웃음> 계속... 저는 너무 재밌는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웃음> 많아가지고 아 재밌었습니다. 와시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뭐죠?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개신교 비판하는 분들. 뭐 저는 좋아요, 네. 음, 당연히. 뭐 네. 또 제가 모르고 있느냐 아니면 또알 만큼 또 알아요. <웃음> <웃음> 저희 좋습니다, 비종교인 해당이기 너무 차분하죠. 아 어, 우리 이호 작가님 비사이로 막가. 역시 네. 우리 세대. <웃음> 산 사이로 못가뭐 이런 것도 있었죠. <웃음> 어, 진짜 그 촘촘으로 그 뚱뚱한 사람들. 아, 아. 오. 비사이로 막가는 이제 얇은 애들.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 약간 그런 얘기 들어봐서 비사이로 막가. 옛날에 어렸을 때도 네. 말랐어 가지고. 그렇죠. 산 사이로 못 가. 산 사이인데 못 간다는 <웃음> 어. 얘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웃음> 장재국 장님의 네. 네. 우리. 임신을 축하하고, 예, 네, 순산을 기, 네. 기원합니다. 너무, 나와, 아름,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그렇죠. 네. 순산하실 아무튼. 때까지. 궁금하시고. 아 진짜. 근데 나한테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일요일마다 많이 들어가서 들으려고 교수님, 아 교수님. 어, 좋아, 좋아, 좋아. 약간 마흔에 네. 네. 도움 되겠으면. 습 어, 임신은 안전이 네. 약간 생기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네, 그 임신한 기간에 본인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는 것을 좀 아, 아, 해보세요. 어,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쪽으로. 잘 극복하는 아이가 될거예요 어, 아, 좋아요. 그럼 말을 한 대결해 주셨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다다음 주또 양이삼 TV, 초구랭도 TV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호 작가님 감사합니다. 거의 4시서 같이 방송하는 느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루루.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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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 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 u p e r e l l o t i n c o m 전화 1로 돌돌 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